예정론은요 창조될 때 아니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들을 하셨나 선택인가 유기인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확인받는 거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거 예정론 아니에요 예정론은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거기에서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만난 순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지? 난 이걸 왜 믿지? 이 믿음이 나에게 왜 이렇게 내 삶을 바꿔내고 있지? 나는 왜이 이 사실이 나는 왜 받아들여졌지? 나는 왜이 세상이 전부로 안 보이지? 나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지? 로부터 예정은 거슬러가는 것 이것이 예정론이고요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만 도 남기고 있다면 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난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서 살고 있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죄에서 벗어난 새롭게 부활로 말며마 시작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기서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나는 이 땅에 없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긴 자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뜰 것이다.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새롭게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삶입니다. 이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신하시고 이제까지 나는 뭘 믿는다고 해왔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 나는 나를 이 땅에서만 자꾸만 남기려고 했다면 회개하시고 가부를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만 도 남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회개 시간 되길 바랍니다.